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연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또 이런 남자는 별로인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가끔은 의외로 좋은 남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연애,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내 연애와 내 결혼이 행복하고 평탄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말 안에는요 적어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관계는요 내 상대방에 의해서 잘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다는 라게 정해진다는 거겠죠. 우리에겐 아마 그런 무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 나와 잘 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요. 그 남자는 분명 좋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다시 또 나와 잘 맞는다는 그런 느낌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나라는 사람한테 잘 맞춰오는 그런 남자를 막연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면서요. 나에게 잘 맞춰오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이라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에 부합하는 거겠죠.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생각을 돌려볼게요. 연애를 하려고요. 결혼을 하려고요. 내가 어떤 좋은 남자를 찾는 것처럼 요 내가 만나는 남자도 요 좋은 여자를 찾고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럼 그 남자들은 요 어떤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역시 외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남자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재밌게 연애를 할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가끔은 남자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남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라면 확실히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요. 문제점 혹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말하는 좋은 여자와 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남자가 요 서로 커플이 되는 공존을 한다는 게안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이 여자 참 좋은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 여자는요. 이 남자는 별로 좋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또 여자가요. 이 남자는 참 괜찮은 남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남자는요. 이 여자는 좋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요. 우리 서로는요. 각자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그런 사람을 좋은 남자라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가정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상태로요. 여자인 내가요. 이 남자가 참 좋은 남자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남자일 수도 있다 라는 것. 또 내가 별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다 라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자인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는요. 나에게 잘 맞춰주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든 여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여자인 나를 위해 무던히 노력해 주고 있구나 나한테 참 많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게 해주는 남자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나는 또 여기에 욕심이 하나 더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그런 남자를 또 만나고 싶거든요 어떤 남자가 요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인 내가 뭔가를 말하면 다 맞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인 내가 가끔 토라지면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어떻게든 맞춰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참잘 맞춰와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 사람에게 맞출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다 맞춰 오기는 하는데요 자기 감정을 나한테 요구하거나 뭔가 맞추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은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요 나를 향한 진심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 뜨겁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이 진심은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분들이 연애에서 모순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오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자인 내가 혹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라면요. 나한테 맞춰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내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맞춰오고 넘어가주고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은 말하는 여자에게 불만과 아쉬움들이 쌓여가고 있는 순간일 수는 있겠죠.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뿐인데 내가 그 남자의 그런 행동에 속고 있거나 나 혼자만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는 있겠죠. 또는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중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전제를 했었죠 나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라는 말 안에는요 어쩌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우리 무의식 중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요 나는 좋은 여자예요 왜냐면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또 사랑하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에게 어떻게 대하시나요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편하고 웃고 행복할 수 있다라면 나야 어떠한 감정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웃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서운한 감정들이 커지나요? 그 서운한 감정들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점점 싫어하고 계신 중일까요? 아니면 점점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은요. 내가 그 사람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라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뿜어내고 있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내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역시 잘 들어주시나요? 잘 들어주는 남자가 나쁜 남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수많은 남자들이 잘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럴 때내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남자를 너무 쉽게 좋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남자가요.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나한테 변명을 해올 때 그런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남자는 별로 좋은 남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내 남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마냥 잘해주시기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 여자인 나도요. 웃고 넘어가 줄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나는요. 그 사람에게 지금처럼 이 감정이 커진 상태는 아니었었나 봐요. 지금만큼 큰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도 아파지고 서운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남자에게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감정들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서운해졌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내 남자에게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나 혼자 그렇게 나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는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도요 실제로 그런 감정이 들자마자 함부로 상대방에게 던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많이 고민도 해보고요 견디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런 내 마음을 좀 풀어달라는 사인으로 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내 남자가 요 이런 내 마음을 모르고 변명을 하거나 억울하다는 느낌을 나한테 전해오면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요. 어쩌면 그 남자도 여자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잘안될 수도 있겠죠. 여태 자기는 여자한테 멋지게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여자가 몰라주는 것 같이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보니까요. 여자인 내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남자도요. 자기 감정이 잘 주체가 되지 않으니까 나를 달래줘야 될 타이밍인 걸 알면서도 그 주체 못하는 감정들이 나한테 돌출되는 걸 수도 있겠죠. 화를 내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척척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척척 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일 것 같아도요. 의외로 또 그런 남자들은요. 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식이라면 그렇게 열받아 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요. 나에게 맞춰오는 것도 그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고요. 그 노력을 하면서 나를 진심으로 맞춰본 남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요. 그건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남자들에게도 그렇거든요 남자에게 잘 맞춰주면서 남자의 마음을 편안하게도 해주면서 그런 여성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면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도요 네가 나한테 그런 여자가 돼줘야지 네가 나한테 그런 남자가 돼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요 네가 나한테 그런 여자면 내가 너한테 그런 여자가 돼 주지 네가 나한테 그런 남자면 내가 너한테 그런 여자가 돼줄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진 않을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서운함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는 남자 그 대화 안에서 가끔은 답답하고 억울하 감정을 표현해 오는 남자 그런 남자들을 보면서요. 너무 쉽게 이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빠르고 간단하게 확신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남자가 아닌 게 아니라요. 여자에게 잘해주고는 싶은데요. 여자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은 표현할 줄 모르는, 들여다볼 줄 모르는 순수한 남자일 수도 있겠죠. 나도 그렇잖아요. 내 남자를 진짜로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남자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기는 한데요. 나는 여우가 아니라서요. 남자를 잘 몰라서요. 남자를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를 오해해요. 근데 나는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진심이잖아요. 남자에게 온갖 비위를 다 맞춰주고 싹싹하게 구는 그런 여자들을 우리는 불료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연애를, 사랑을 장난으로 하고 있다고 비하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여자에게 온갖 걸다 맞춰주고 여자의 마음을 빼앗는 남자들을 우리는 늑대라고 또일컫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그 남자들은요. 연애를, 사랑을 장난으로 하고 있다고 라 비하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여우나 늑대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잘 맞춰줘요.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속상해하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그 안에 진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가끔은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나에게 잘못 맞춰오는 그런 남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 남자는 나한테 충분히 맞춰오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별로인 남자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노력밖에 안 하는 걸까?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서 의외로 좋은 남자일 수 있는 남자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상처내고 아프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